공부의 제일 요결은 일단 내 안에 나를 찾아라 진짜 나를 찾아라 거기서 양심이 계속 샘솟기 때문에 그래 이걸 왜 찾냐면 지금 가나선 하는 분들 이거 찾아 가지고 들어 앉아 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나를 찾은 뒤에 여기 나로부터 터져 나오는 이 지금 이 양심의 힘 도덕의 힘 받아 쓰려고 찾는 거예요 육바람이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양심을 깨달은 분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보시. 뭔가 중생의 입장, 중생을, 입장을 계속 따지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중생한테 뭐 하나 더 이로운 거 해줄 거 없나가 자꾸 떠오르게 돼 있어요. 보시. 지게. 중생한테 피해 안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만 안 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소승 철학은 나만 안 주면 되죠. 대승은, 대승의 지게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안 괴롭혀도 중생을 누가 괴롭히고 있죠. 그거 막아주는 것까지 해야 계율이에요. 정의예요 정의. 지금 만약에 국가가 중생을 괴롭히고 있으면 국가를 편형시켜 놔야 되고요. 어떤 못된 무리들이 중생을 괴롭히고 있으면 그거 고쳐놔야 되고 악덕 사장이 중생들을 괴롭히고 있으면 그걸 노동자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중생으로 보는 거예요. 악덕 사장이 중생들을 괴롭히고 있으면 그거 바로잡아 놔야 돼요. 법의 힘으로라도. 자, 지게가 끝이 없죠. 사랑도 끝이 없고 지게도 끝이 없어요. 이 우주에는 지금 고통받는 중생이 있죠. 그 고통 덜어주자. 소승식 방법은 몰라. 즉, 진통제를 줘서 그, 극복시켜요. 진통제를 주고, 이 참나, 차, 참나는 찾게 해줘요. 그러면 참나 안에서 스스로 진통제를 계속 확보해가면서 버틸 수 있게 해줘요. 대승은 그게 아니라 주변을 바꾸면 돼요. 어차피 참나의 신비들이기 때문에 다 바꿀 수 있어요. 참나의 힘으로. 참나의 힘으로 사회, 사회제도나 이런 문화 자체를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전체가 뭐라고요? 참나의 작용이요 정치 바꾸면 돼요 참나의 작용이니까 참나에서 나오는 육바람의 힘으로 정치 바꾸면 돼요 경제 바꾸면 돼요 문화 바꾸면 돼요 사회 다 바로잡으면 돼요 이게 대승철학입니다 소승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다 업짓는 거니까 일체를 무상고, 무화로 보고 내려놓고 나 혼자 열반낙에서 그냥 쉬자라는 완전히 다르죠 발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참나의 신비입니다 참나의 법칙인 참나가 우주를 경영할 때 쓰는 법인 육바람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들어가면요 다 바로잡아져요 이걸 안 쓰고 있으면서 안 쓰고 있으니까 이게 부패하는데 부패했다고 버리려고만 한단 말이죠 육바람일을 쓰면 부패했던 게다 다시 돌아오는데 암세포 됐던 게 정상세포로 다 돌아오는데 이거 그냥 버리고 말 거냐는 거죠. 포기할거말 거냐는 거죠. 육바람이 한번 투입해보고 써보고 결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곧장 사바세계 더럽다고 하 버릴 게 아니라 사바세계를 정토로 만들 수 없으면 정토에 못 가세요, 어차피. 그런 영성실력으로는 정토 구경도 못 합니다. 똥물에 던져놔도 똥물을 먹을만한 물로 정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지 정토에 가는거지. 이게 지금 미션이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인생 게임의 미션이에요.